이버스킹 나가서 한국놈은 나밖에 없을텐데 개망신다 하면 안되잖아요 코리아님 그래서 연습을 좀더 많이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도 완전치 않아요 천사의울지마세요 가겠습니다 마지막 곡 감사합니다 하자마자 끝내겠습니다 이들만 가득 흘러가고 지칠 줄 모르는 많은 욕신들과 자신밖에 모르는 이귀신은 신앙처럼 믿고 살죠 세상이 변해가니 우리 모습뜻 따라 변해갈 뿐이죠 이렇게 위로하면 살아갈 수밖에 없을 뿐이죠 순간은 같은 것들과 순간은 그 혼란들 속에서 전사여 울지 마세요. 우리를 그냥 두고 가지 마세요. i s o 속에 아이들의 마르는 마음을 잡고 눈물 고여하고 세상이 변해가니 우리 모습 뜻더라면 나갈 뿐이지 이렇게 위로하면 살아갈 수밖에 없을 뿐이지 I h r o u g h the s t o m in the n o n l h t s n o So many good e m o r i e s so d e